오늘 고발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피의자 중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공수처로서도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꾼다고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무려 20자리다. 그래서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 어, 접대를 받았다라고 지목됐었던 검사들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어, 핸드폰들을 다 교체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수사에 달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비밀번호를 굉장히 복잡하게 건다든지 하는 어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특히 수정관실의 경우에는 어 주기적으로 PC가 교체된다라는 이야기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인멸에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로 손준성 검사와 같은 어 엘리트 검사들일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이 구속영장이 좀 발부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의 속도를 낼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은 제대로 이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기에 오늘 구속영장은 반드시 좀 발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때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성 원전 고발 사건 역시도 고발 사주에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장 내용 자체는 감사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특정된 채로 고발장에 담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고 고발이 접수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과 달리 대전지검으로 배당이 됐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작년 10월 22일 날 아직까지는 특정할 수 없는 감사원의 직원이 대검을 6시에 방문했다고 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대검에 보낸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대검에서 이 사건 역시 현직 검사 등의 관여가 있었는지 특정 정당과의 연계가 없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감사원과의 연계는 없었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